자, 목사님 오늘은 어디 말씀을 읍질려 볼까요? 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중에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좀 읍질려 보고 싶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네. 어떤 경험을 많이 했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아는 게더 중요한데 음. 내가 주고 싶은 걸 상대방에게 주려고 할 때가 많더라고요. 어. 상대방은 별로... 내가 주고 싶은 것에 관심이 없는데 네, 네. 다른 걸 원하고 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나는 정성을 다해 줬는데 음.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도 상처가 되고 상대도, 음. 어, 상대방은 뭐 받았긴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기쁘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된게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아는 게참더 중요하구나 아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아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음.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 네. 음. 아브라함의 복이 뭔가를 이제 갈라디아서에서좀더 어, 쉽게 이야기하는 게 성냥의 약속. 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네. 인생 전체 175년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의 약속 음.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이제 계속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의미하고 있더라고요 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음. 또 꿈꾸게 하고 네. 희망을 갖고 용기를 음. 갖게 하고 새힘을 공급해주는 것 음. 반대로 악령이 하는 일들은 자꾸 우리를 낙심케 하고 음. 불안케 하고 뭔가에 얽매이게 하고 음. 어떤 문제에 자꾸 어, 묶이게 하고 네.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는가 봤더니 성령의 약속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하고 음. 더 꿈꾸게 하고 더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고 음.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올가면 요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뭘로 묶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위축되게 하죠 위축되게 네, 하고 음. 불안하게 하고 물론 뭐 주의하는 건 중요한데 그걸 두려워하고 음.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게 하는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의 그 음. 그 성령의 약속과 반대된 사단의 바이러스를 눈으로 보기 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아하. 그러면서 물론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제 조금 극단적인 이야기여도 육신이 죽는 게 조금 더 두렵지 않는 게 진리니까 네. 어, 육신이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죠. 그 죽으면 우리에게 어떤 뭐 불행을 주거나 음. 고통을 준다면 모르는데 성경대로 하면 고통도 없는 것으로 눈물도 없는 것으로 네. 아픔도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되어서 이제 가는 거니까 음. 좀더 성령이 주시는 약속들을 이럴 때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음. 아멘. 성령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소망 음. 희망과 용기를 음. 끊임없이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고, 음. 야이 세상 보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음. 이 바이러스 문제는 항상 백신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완벽한 백신이 있잖아요. 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뭐 어, 백신이 있으면 균이 들어도 그 균을 죽이고. 그렇죠. 균이 없어도 음. 뭐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죠. 근데 균이 들어오면서 그 균이 죽고 또 내가 더 항체들이 어, 음. 생기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백신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희망이 생기고 더 강한 사람이, 더 강한 되죠. 사람이 되고 음. 더 경험이 풍부해지고 어, 그런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걸 아멘. 성경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네. 여러 아멘. 패턴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 아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을 한번 봐봐라 음. 그한게 뭐가 있고 그게 할줄 아는 게 뭐가 있든냐 음. 그러나 얼마나 완벽하게 보의론으로 만드셨는가 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네. 됐지 않냐 네. 그 약속이 이미 너에게도 다 주어졌다 아, 네. 나에 의해서 어떤 상황도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이미 다 계획되어 있으니까 음. 아, 자유와 평안과 담대함을 가져라 그게 성경의 약속 성령의 약속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좀더 자유와 희망과 용기와 세임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마음이 꼭 간직되어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